봐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구독 눌러주시는 거예요 구독! 구독 누르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렴한 가격에 프레스4 프로 화이트 1테라짜리 샀습니다 네. 여러분 보세요 자 이제 하비가 본격적으로 푼스게임을 하기 위해서 마음을 먹고 구매한 아, 근데 이거 대란때 사가지고요 35만원에 1테라 샀어요 싸게 샀죠 스타필드에 서 샀는데 자 오늘 이거 직접 언박싱해서 이제 풀스 게임에 직접 도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풀스 까만 거한번 깠는데 이번에는 저는 흰색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화이트. 그거는 이제 동생 선물이었고 이거는 제 거. 마인. 한번 직접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깔게요. 자, 여기. 갑니다, 갑니다. 어, 자, 헤드 나오고 연결선 그리고 자 이거는 또 이어폰. 자, H d m i 흐드미 케이블. 아, 이제 여기서 요거를 깝니다. 내리면 되고 내리면. 본체 나오죠? 본체 뺄게요 자자 일단은 여기다 넣을게요 본체 넣릴게요 그리고 자, 설명서 자, 설명서 그리고 뭐 세이프티가 있고 자 됐고요 자, 이제 하나씩 까보고 조립해볼게요. 자, 일단 놓고 본체 먼저 개봉을 할게요. 그러면 일단은 주변 부정품을 잠깐 정리하고 가장 중요한 본체. 잘 보이나요? 자, 본체를 깝니다. 요게 하이라이트죠? 이 순간. 어? 어? 게 하이라이트. 이걸 벗기는 순간. 자, 자랑. 자, 본체를 개봉했고요. 기본 패드. 헤드를 짠, 고양어, 헤드, 헤드, 그리고 드 HDMI 케이블 그리고 전원 케이블 이어폰 마이크 그리고 요거는 패드 충전 케이블 패드에 꽂는 부분 USB 충전하는 거겠죠? 그리고. 짠, 추가 구매한 듀얼 쇼크. 이렇게 바로 갈게요. 이것도 음. 바로 갑니다. 자, 자라 이건. 잘못 써겠죠잘것도 필요없고 자야죠 잘못 써야죠? 잘못 써야죠? 잘못 써야죠? 잘못 써야죠? 잘못 써죠 언박싱을 같이 해봤는데 어떠신가요? 여러분들과 실시간으로 풀스방송으로 만나기 위해서 제가 직접 구매하고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실시간 풀스방송으로 만나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이제 정리할 건데 이거 정리하기 전에 이거를 내가 깔끔하게 담아서 정리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택배를 또 추가적으로 샀어요 뭐 택배까지 액세서리 연결까지 한번 같이 해볼게요. 풀시 거치대거든요. 한번 보세요. 자 여기서 자. 응. 멀스토리지입니다 깔끔하게 핸드를 정리하기 위해서 요러한 모양으로 정리할 수 있는 멀티스토리지 키트 그리고 이거는 듀얼쇼크 노크 에자 이거 이제 까서 다시 조립해서 정리하는 것까지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자 먼저 이거 조립해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그냥 아이지 깔게요. 자 충전 케이블까지. 왜? 해볼까요?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고 이거는 그냥 우리가 거치해서 끼는 형태. 딱 이거네. 완성해봤습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여기다 이제 풀스트면 한번 올려볼까요? 음, 이런 느낌이네요. 타이틀을 거치하면 요런 느낌 그리고 이쪽에다가 타이틀을 꼽는 형태인데 요런식이거든요 여기에는 타이틀을 꽂을 수 있어요 수납공간 제가 준비한 타이틀 합비 채널을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또 이렇게 많이 게임을 후원해 주셨어요 하나 추가 잡아봤습니다 딱 맞아 떨어지진 않네 그냥 그냥 끼는 거네. 그냥 계속 먹을게요.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임인지 모르겠네. 제가 좋아하는 오버쿡. 원피스 해적 목사. 우리 저거야 파워티거 씨하는 친구들 위해서 요거 한번 그런 구독자들 위해서 한번 할 거예요. 자, 좀. w h a 스 이거도 한번 해볼까요? 이거 r I'm 잘 o i 모르겠고. h 거 뭐야? 이것도 o r 겠고 t a 것도 y o 겠고 e going to h 같이 e t 이 work at all. y 이 u r e 이 o i n 지 to have to w o 요 k a 여단서 가까이서 이제 한번 볼까요? 자, 이런 느낌 오! 깔끔하게 정리가 됐어요 자, 그리고 준비한 이제 이거 뭐 올리는 건 상관없는데 뭐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놓으면 여기에다가 이제 충전 도클이 끼는 거예요 여기서 충전 부분 그래서 요번에 끼는 거죠. 근데 이걸 이렇게 끼면은 여기 오렸을 때 사이즈가 안 맞는 거야. 근데 이게 이 위로 올라가지는 않는다. 왜냐? 사이즈가 안 맞았어. 그리고 충전 케이블이 여기에, 여기에 이제 전체 충전 케이블이 연결해주면 이제 조열식코도 충전이 되는 거죠. 이게 사이즈가 살짝 안 맞는 게 아쉽네. 그래서 이 부분에 오 충전 케이블을 이렇게 꽂아주면. 꽂아주고 뭐 이거 뭐 안드로이드 케이블로 이거 충전해도될것 같아요. 이거 안드로이드 충전기로. 그렇게 뭐 충전은 그렇게 해서 쓰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세팅이 다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올렸을 때는 사이즈가 맞지 않는다. 그래서 정반적이고는 이런 느낌입니다. 이런 느낌이고, 조금 올서 이런 느낌이고요. 이런 느낌이고, 반대쪽으로 뒤집어서 보면, 자 이제 게임할 일만 남았죠 자 타이틀 보시고 아까 보여드린 타이틀 중에 여러분들이 희망하시는 게임은 제가 직접 실시간 방송하도록 할게요 여러분